코미 <polyproponéklet> <swoją kullan doors> 아, 이렇게 그냥 위에서도보고야을호여같 Thank you. Thank you. Just wait for you. Here? Here? 배차 간격이 3 0 분이라 가지고 그 자취 타면은 막 방금 뭐배 떠났어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이 시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뭘좀 사갈까요? 고민을려 오늘 갈수 있습니다. Yes, yes, yes. 꼬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머리 좀 다시 묻이. 설마 이거 타고 가나요?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코미노 아 캐쳐. 미노 캐쳐.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물색이 완전 미쳤어 겨울에 온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여름에는 여기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하다고 하는데 그럴만해 나라도 진짜 여기 뛰어들고 싶을 것 같아 주문한 피나콜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네요. 기대 안 했는데,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위에서도 보여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네. 코미노에서 2시간 정도 놀고 이제 물타 본섬으로 나왔어 지금 맨날 본죠? 물타 본섬으로 나왔는데 코미노에서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남겨가지고 배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전기 훔쳐 쓰고 있어요 커피 하나 시키고 제가 콘센트에다가 이거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친절한 게 저한테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은 이렇게 테이블이 돼 있고 콘센트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의자를 갖고 이렇게 앉으래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여기는 약간 좀 시골인심이라고 해야되나? 이렇게까지 친절한 나라는 많았는데 <웃음> 처음인걸로? 지금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저씨가 뽀파이 빌리지로 바로 가는 그원0원버스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미 2시에 출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42번 버스를 타고 루나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여행은 걷고 또 맞고. 고 있어. 뽀빠이 빌리지. 이쪽으로 가면 되나 봐요. 이 돌도 그렇고. 이 지형 자체가 진짜 제주도 같아. 좀 조용한 제주도? 저기 저 아저씨는 지금 딸기를 심고 있대요. 아저씨가 딸기밭을 찍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Where is strawberry? Oh, there, right? 오. Oh. oh, thank you. Thank you, si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Bye, bye, bye. 지나가다가 졸지, 아저씨한테. 딸기 구경했다고, 딸기도 얻어버리고. 음, 달아요. 확실히 유기농에서 건지, 너무 맛있어. 뽀빠이 빌리지에 왔어요. 목적은 뽀빠이 빌리지를 들리는 게 아니라, 뷰포인트에서 뽀빠이 빌리지를 보는 건데, 아, 어, 이거를 보려면은, 건너편을 가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쪽에 차들이 서있거든요 저기 여기 왠지 저기가 뷰포인트 같아 대박 그냥 이렇게 걸어왔는데 대박 대박 아참았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뽀파이빌리지 가까운 곳에 뷰포인트가 있었어요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여기 꼭 보세요